이 중에서 내가 제일 이쁘다. Yes or no? 이세상 싸우면 내가 음. 무조건 이길 수 있어. 아, 만만한 사람? 어. <웃음> 왜 이렇게 빨 떨어졌어요? 아, 연구가 연구가 안 생겼네? 죄송해요. 아, 네, 그럴까? 그렇습니다. 아이키, 아이키. 아이키, 아이키! 아 맞아. 아이키 남았던 소리. 케이만한번 해주세요. 케이머 먹으면, 아, 이거, 이거. 아니, sorta... 이거, 밖에기었이안나거밖에 이거. 이안나거데거 이거.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이님이이이이 진짜 아예 없는데요? 이거 아무것도 없어 우와! 어, 우와 어, 뭐야, 어, 뭐야? 어, 이거? 나 이거! 우와! 멋있네오 어, 대답다! 할로윈! 우와! 감사합니다 연주씨.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우와! 누가 먹었어! 누가 먹었어 선들어! 생일 제가 먹었습니다. 아, 하나 제가 먹었어요. <웃음> 아니, 진짜 연주 씨가 사 오셨어요. 네. 아 진짜 연주씨가 사오셨어요. 진짜요? 연주씨가 저희 리플에 오신지 거의 한 달이 돼가요. 어? 벌써요? 네? 네?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만 2주에 네. 네. 한 아 오, 그렇게 이미 맞추고. 한 달이 되어가지고 진짜? 이제 리플 라이프 첫첫아 그러네. 자 센터로 센터로. 안녕하세요. 네 페터나요 네, <웃음> 오케이. 왜냐면 나나티 여성 좋아. 오케이. 아, 아, 아, 아, 자은주씨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저희 리플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. 이제 처음 오면 이걸 안할수 없죠. 그렇죠.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. 그렇죠. 첫 번에를 한번. 오케이 오케이. 첫 번에. 현주 씨 부탁드립니다. 네, 제 이름 모르시는 분. 뭐예요? 이거 알아요? 연주 씨. 성성 아 성은 모르겠어요. 진짜? 어, 전 연준. 알고 있었어요 사실. <웃음> <웃음> 알고 있었어요. 알고 있었어요. 많이 가도 되나요? 스무 살? 네. 네두 살? 아니요. <웃음> 분위기 없을 <웃음> 거예요. <그래>. 뭐, 원래 <웃음> 이런가요? 아저좀 아, 저 당황했어요. 23살입니다. 23살? 응. 99년생. 아 99년생. 아 <웃음> 그니까, 네. 아니 미도보다 동생이네요 그니까 응. 그렇네? 그래. 이제 언니 되셨네요 응. 언니예요 여, 여기 있었을 여기 때도 누나였어요 아, 그어요 어, 누나였어요 아, <웃음> 응 아, 그래요? 아 여자 동생은 <웃음> 또 이게 처음이니까 <처음일까. 웃음> 그러니까, 그맞지 네. 네. 근데 또, 키는 제일 커 맞아 20초? 어. 어. 키이 제일 크다고 네. 70... 응. 몇 시여서 71이요 대박 와... 진짜 응. 크다 68? 네, 제일 네, 68. 68 68? 아, 아, 똑같 68, 68 응. 그리고 예. 네. 뭘 봐요. 200. 이200좀안 <웃음> 어, 돼요. 이더어요 <웃음> 좋아요. 좋아요. 이거 <웃음> 좀 <좋아요>. 먹고 싶었어요. 먹읍시다. <웃음> 아, 우리 청문회 한다면서요. 맞아. 아, 아, 저... 먹 아, 아, 이거 혹시 무슨 맛인지 알아요? 아, 아, 아니요. 저몰라 변식이 아, 심하게 가지고. 아, 그리고 근데, 내가 먹어. 아, 아, 좋아. 다 먹... 먹으시면 놀게요. 아, 어, 그래, 안녕. 그래, 안녕. <웃음> 주야 현주야. 어, 언니야. <웃음> 아니 연주씨 어떻게 이렇게 기특하게 사오시 생각을 하셨어요? 기특하진 않은데 그래도 다 같이 모이니까 <웃음> 먹으면, 먹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사오신 분이 처음이에요 <웃음> 맞아요 저희 <웃음> 약간 <웃음> 서로 정이 없어가지고 네. 받아주고 있나요? <웃음> 없어요 마음에 어, <웃음> <맘에> 들어요 뭐가 마음에 들죠? 왜 마음에 드는 거죠? 뭐달라지나요 형이 부 한번 들어보죠 키큰 사람 아 키만 크면 돼요? 진짜로? 어, 예, 예. 아니 아니요 굉장히 참고 그러니까... 너무 못해 양파먹을 어? 어 그러면은 다 아, 먹고 칩시다 다 먹고 칩시다 다 먹고 칩시다. 칩시다. 칩시다. 칩시다 그냥 마음껏 편리세요 저 응. 궁금한 거 있어요 우리 오늘 처 봤잖아요 네네 톤인상이 네. 제일 좋은 사람 음. 아 그렇게 질문하 사람 없으니까 이사람이 싸우면 내가 음. 무조건 이길 수있어아 오케이 할까? 오케이 저 사람하고 안 싸워요 짬뽕이를 뗄수 있다 어. 만만한 사람이요? 맞죠 어. <웃음> <찾어? 웃음> <웃음> 만만하긴 해내좀 만만해 그러면은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이쁘다. Yes or no. 또. No. 오, 뭐가 제일 이뻐요? 더 예쁜데요. 오. 아, 진짜로 반박할 수 없잖아 이곳에서. <웃음> 여러분 박수치세요. <웃음> 제꿈 중에 이상형이 음. 가까운 사람 끝나면 끝나면 안돼 형색지가 세계를 하는 게좀 슬프긴 한데 누구 네. 고르세요? 보통? 나 누구 골랐지? 어. 너 피디들 골랐어 맞아 <웃음> 아, 저 여기다가 이상형이 아, 저... 아, 뭐 어떻게 되세요? 춤추거나 게임 잘하는 사람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춤을 음. 잘 추세요 어. 어. 게임이 아니라 게임 잘 추세요? 아. 네춤터주세요 어, 어, 어. 일하는 식으로 하는 춤 있는데 응 진짜 싫어 아 왜? 이상형 세명 중에 한명못 고를 것 같아 그냥 잘 죽겠다 그제상처나 사라리. 사라리 나랑 사귈 랑 사귈 거다. 아 그거는 어? 나를지나푸지푸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왔을 때 이거 했어요? 신고식 여기 했어. 신고식 했어요 전 신고식 키스하고 노래 부르고 발 닦고 막다 했어요, 했어요. 수단 맞이에요 지금 이걸로 하는 거 지금 음. 다행이라고 얘기해요 네. 저녁이셔야 돼요 맞아 맞아 네. 만족기로 했는데 네.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 아, 진짜 올 뻔했어 간만 먹어서? 아니 무서워서 <웃음> MBTI가 똑같아가지고 똑같은 사람 처음 보거든요 여자 e 네. s 어. t p 응. 진짜 <웃음> 처음 봤어요 배영 씨는 아녀석이 많이 듣죠? 자아가 좀 여러 개요 저도 그래요 골라서내뺄수 있어요 아 나던데 유진이랑 똑같아요? 진짜? 아니, 아닐 니거 아니, 같은데? 아직 성격을 잘기를 바라는 거 몰라 야 유진이가 약간 치와와 같아가지고 어 맞아 치워와 같아 맞아 치와안 써놨나? 써놨지 사나와요 저는 사나와요 사나운데 만만한 그런 거 알죠? 약간 테리가 지으면 사나운데 응. 만만한 거 그런 느낌? <웃음> 어, 어. <웃음>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좋아요? 라떼가 좋아요? 좋아요? 우선은 아라파예요 아이스 라떼? 라떼, 라떼, 라떼 라떼파 라떼. 음. 여기 라떼파가 몇명 있거든요 넌 단거파 아니야? 네? <웃음> 표정이잖아 <표정에서 웃음> 시럽 1 5펌핑밖에안 넣었어요. 원래 3펌핑인데 반주를 줄였다고요, 당신 때문에. 좋아요. 어.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단명하실까 네. 봐. 짜장면 좋아해, 짬뽕이 좋아요. 짬뽕이요. 김치찌개가 좋아해, 된장찌개 가 좋아해. 음, 된장찌개요. 음... 된장찌개 노룽지예요. 음... 오 노룽지! 룽지좀 아는구만? 오, 얘 노룽지 좋아해. 완전. 제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1 순위가 된장. 음. 오, 오 혹시 그러면 이태원솔솥치라고 하시나요? 아니요. 네. 아 그럼 진짜. 진짜 음치 찜닭에 맨날 노룽지 찍먹겠네요. 저 찜닭 잘안 먹긴 는데와나 이렇게 닭볶음탕 대박. 치식 좋아하세요? 네. 오 가운데. 김치찜 좋아하세요? 네. 와우 언니안 맞지? 야, 너무 망했다 편식이 엄청 심하거든요 <웃음> 야채 다 빼서 먹고요 아. 왜 고자질해요? 왜, 고자질 해요? <웃음> 왜거 이런 거밖에안 먹고요? <웃음> 진짜 야채 싹다 빼서 먹는 사람이에요 민민트초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요아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싫어요 그렇죠? 네. 그러면 베라체가 뭐예요? 요거트요 요거트는 앞에 아, 요거트 나도 요거트 다 먹자 많은 요거트가 지연아. 있지만 베라 요거트가 제일 맛있으면서 아 입을 헹궂줄수 있는 맛이에요 저기 네. 혹시 영국이는 언제부터 미도의 팔걸이가 되셨는지 챙겨주는 거예요 챙겨주는 거예요아 우리 약간 지 느낌이 있대 되게 네. 미스해 네. 오, 되게 오, 빨간 색깔의 네이비 이렇게 자 동생입니다 왜 맞어? 뭘 봐요 어? 설마 어? 우리 파토너맡기나봐 질투 질투 귀여워 어떻게 되겠나봐 능숙하죠. 에이. 그러니까. 에이. 어, 저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. 오오오 커스널 컬러가 뭐예요? 오! 음 우리가 맞출 거야. 우리가 맞출 거야. 아! 정답. 쿨톤. 여름 쿨톤. 아니. 쿨톤. 투톤이요? 여름 <웃음> 쿨톤. 나, 굿톤. 굿톤. 굿톤. 나 겨울 쿨톤. 나. 나나나 겨울인 거 같아. 가을 딥. 일단 날톤은 아니에요. 아니 나 웜. 아, 저 리뷰 쿨이야 어, 웜이다. 어. 어. 뭐? 저 몰라요. 아 그래요? <웃음> 아 그래요? 그러니 골드죠 저거. 어, 아, 웜톤이네. 네. 여쿨이 아니라고 하니. 여쿨이 골드가 잘안 어울려요. 아, 맞아, 아, 맞아, 원래 맞아, 맞아, 쿨톤이 아, 쿨톤 로즈골드나 실버밖에 안 어울리거든요. 맞아, 맞아, 제가 그래요. 맞아, 맞아. 일부러 저는 다양한 색 하고 싶어서 안 받고 있긴 한데 아 누가 봐도 웜이긴 해요. 약간 아 좀, 좀 피부 노래가지고 누렇고 아 제가 누래요. <웃음> 제가 더 누래요. 진짜요? 네. 저 누르고 좀 까매요. 다 쿨톤이세요? 네. 다 무슨 톤이야? 너그게 인간 말톤 <웃음> 이렇게 환영합니다 네! 와 앞으로 좋은 하루 기대할게 할게 영둥이랑 연주 씨만 믿고 있어요 새로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를 활기로 만들어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아직 평소에 존댓말 써라? 그래? 그거 아!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더러워>. <웃음> <웃음> 각오 한번 하고 끝내시죠 저 진짜 가족같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, 아, 어. 좋아, 좋아. 마지막으로 그 가족으로 이행시한 번만. 아, 아, 어, 모든 예능인의 아, 척도인 그이행시로 네. 가, 가, 가가 호호 잘 지내시고요. 음. 족, 음. 저 족발 싫어해요. <웃음> 아, 오케이 오, 오케이 오, 오케이 오, 오케이. 잠깐만요. 오케이. 오, 오케이. 그, 아, 오케이. 가족, 가족? 네. 네. 감사합니다.